어째 쓰는 거냐? v l o o k u 생각해 봅시다. v l o o k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표에 그 말이에요. 데이터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표에 상품의 이름하고 신라면이란 거하고 판매 수량 50개가 팔렸다. 근데 신라면 한 개가 얼마인지는 이 표에 없고 다른 다른 데에 있어 종이에 있거나 다른 파일에 있거나 뭐 이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가격을 가져와서 내가 개당 980원이라는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980원인지 880원인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신나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이 57000개야. 그럼 57000번을 계속 보고 와서 보고 와서 이렇게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한테 하라고 만든 함수가 VLOOKUP이다. 엑셀을 실무에서 할때 매우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 직접 하면 실수를 하지만 브이로그를 써서 하면 실수를 잘안 해. 알겠어요? 내용을 봅시다. 이런 표가 있어. 이런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제품명하고 판매 수량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판매 단가가 없어. 그래서 숙제는 뭐였냐면 과장님이 나한테 시킨 숙제는 너구리 각 일자별로 각줄 라인별로 판매량하고 수량하고 가격을 네가 구해와서 돈으로 얼마치 팔았는지를 계산해봐, 이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돈채 돈이, 돈으로 얼마를 팔았는지 알 수가 있잖아. 근데 판매 단가는 이 표였고, 다른 표에, 이런 조그만 표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자, 브이로그을 몰라! 그러면, 자, 사람이 하는 방법을 봅시다. 브이로그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너구리, 너구리를 찾고, 너구리 이제 너구리 보고, 옆에 있는 950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등호를 쓰고 얘는 이거야 하고 이걸 찍어. 이렇게. 또 열라면, 열라면 어디 냐 열라면.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열라면 나오, 열라면 여기 있네. 7 5 0 이렇게. 안성탕면 어디 니 안성탕면 여기 있네. 800. 꼬꼬면 어디 냐 꼬꼬면 찾아. 중학생 엑셀 처음 배운 초보한테 시키면 당연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열두 개라서 아, 겨우 했네. 할 텐데 5 7 0 0개를 하라 그러면 나를 고문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맛있는 라면 어디 서어 맛있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거 12개니까 하니까 1200개를 하라 그러면 나 안해 이러겠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틀려 여기, 여기 또 신라면 있는데 신라면을 안 찍고 여기서 진라면을 찍어버려 신라면을 신라면을 봐야 되는데 진라면을 헷갈려갖고 이렇게 해버려 여기도 진라면이네 둘다 진라면이냐고 잠깐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불러주는 사람이 진라면 했더니 신라면 알아두고 신라면을 값이 가져올 수 있고 신라면을 하는데 진라면 가이 이런 실수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오탈자의 실수라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숫자로 갖고 실수하는 거는 치명적이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알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로 끝날 수가 없다고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VLOOKUP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응?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VLOOKUP이라는 V6급. 이름을 쓰겠죠? 함수 이름이 VLOOKUP. 이렇게 함수 이름을 쓸 거야. 그다음에 괄호 열겠죠? 괄호 열고. 왼쪽으로 가. 너구리. 너구리를 입력해야겠지. 컴퓨터한테 이거를 시켜야 되는데 너구리라는 거는 입력을 해줘야지. 찾을 게 너구리구나. 하고 어디다 메모리에 저장하겠고. 너구리를 어디선가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무슨 값을 불러와야 돼. 그럼 너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왼쪽 칸에 이거이 표가 이 라인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서 너구리든 신나미든 뭔가 여기 찾을 거 아니야.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을 비교를 해가면서, 라인 바이 라인. 너구리를 이 안에 찾을 거야.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함수 안에. 그 다음에 이걸 찾, 이게 너구리가 있었어. 그럼 그 다음에 뭔가를 불러와야 될 내용도 지금 이표 안에 찾아라고 하는 이표 안에 이렇게 집어 넣어야 돼. 그래야지 찾은 다음에 어떤 값을 그 중에 뭔 값이 답이다 하고 내놓을 거야. 이렇게. 이, 이, 부분. 그래서, I, IE에서 J15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 요, 요, 표죠. 요 부분이 컴퓨터한테 여기서 뒤져라! 하는 탐색 범위야. 탐색 범위.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있냐?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있어. 요 테이블 어레이. 표, 그냥 테이블 어레이는 표예요. 표. 그냥 표를 집어넣어. 있는데 그냥 표가 아니라 찾을 표예요. 찾을 표. 표가 이렇게. 응? 알겠죠? 첫 번째는 찾을 밸류, 룩업 밸류를 뭘 찾을지에 대한 값을 넣고 그거의 너구리에요. 어디서 찾을래? 찾을 탐색 범위를 넣는다.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범위 안에서 이제 로직은 너구리를 찾았으면 이 표에서 찾은 너구리 옆에 몇 번째 칸에 있냐, 그 숫자를 가져오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 표가 두칸짜리예요 맞아요? 두 칸짜리 중에 몇 번째 칸이야? 첫 번째 칸은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 칸에 그 값이 있죠. 이게 열 개짜리일 수도 있고 스무 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 요 그중에 스무 개짜리 전체 표 중에 열세 번째 값일 수도 있다고.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하려고 두두 두 개짜리 표의 두 번째 칸인 거예요. 그래서 숫자 2가 들어가 여기. 그래서 숫자 2가 들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좀 넓게 이렇게 쓰면은. 자, 현재까지 입력한 게세 개를 우리가 입력했어. 세 개. 3개. 세 개의 요소를 입력했어요. 세 개의 입력 요소를 입력했다. 뭘 찾을래? 어디서 찾을 거냐? 찾으면 그 표의 몇 번째 칸의 값이냐? 이렇게. 예? 그럼 끝나, 올래 근데, 브이로그 함수의 특이한 점이 여기다가 true, false를 쓰래요. 이게 뭐냐, 근데? 이게 뭔 소리냐? true, false. 여기 보면, 유사함의 일치. 첫 번째 열 값을 오름차림 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가나다에서 쭉 정리한 다음에, 일단 정리해 놓고, 너구리랑 비슷한 놈이 맨 앞에 나오면, 그것부터 찾아도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음... 알겠어요? 우리가 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은 잘안 해. 밑에 보면은, 폴스는 뭐에 대한 거냐? 브이룩 u p 에서는 정확히 일치한 항목을 찾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거란 말이에 그래서, 질문이 뭐길래 폴스가 답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답이 꼭 폴스. 질문은 뭐였냐면 비슷하면 맨 앞에 놈을 가져올까요? 이 뜻이에요. 그런 케이스들은 잘안해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답은 폴스야. 그래서 마우스로 폴스를 찍어 할 수도 있고 진짜 무식하게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영어로 영타를 쳤어요. f L 레이스.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루 폴스에. 1, 0으로 바꿨어도 같다 그랬죠? 여기 0으로 써도 돼. 자, true가 1이고, yes가 1이고, 불이 켜지면 1이라고 그랬죠? 틀렸으면 0이고, 없으면 0이고, no가 0이에요. 그래서 0이에요, 0. 알겠어요? 0을 써버린다, 우리는. 그럼 뒤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냥 0을 쓰세요. 알겠어요? 뒤에 그, 이게 아닙니다라는 0이야 항상 같은 놈만 가져온다. 이거야. 근데 이거 했더니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자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이거 하나 하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카피해서 쭉 붙이려고 그러잖아 붙이려고 봤더니 한칸 아래 붙이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함수는 sum average 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셀 주소는 한 칸씩 내려간다 그랬어요 카피해서 붙이면 b2는 b3이 돼 근데 i2, i2, i2, j15라는 그거는 여기 있는 요거 탐색 범위 요거 주황색으로 칠해볼게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뀌면 안 되죠. 알겠어요? 탐색 범위라고 우리가 지정한 이이 이 부분은 모든 앞으로 모든 경우에 다 같은 곳을 보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셀의 주소가 바뀌면 돼요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바뀌면 어떻게 되거든요. 얘의 경우는 이렇지만 이걸 카피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끝까지 붙이면 얘는 어디서 찾냐면은 쭉 밀려가지고 이런데 서 찾는다고. i13j26까지 밀려.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너구리는 쭉 위에 있는데 이제 벗어나 버리잖아. 탐색 범위가 밑으로 밀려. 탐색 범위 표가 줄줄줄 흘러내리잖아. 이러면 돼, 야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전 전체가 딸라딸라딸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F4를 한 방에 이렇게 다 칠해 놔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예. i2j15라는 얘들은 그냥 딱 고정된 표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절대참조로 돼있어 그래야지 모든 경우에 걸쳐서 다 똑같은 데서 다한 곳을 보면서 거기서 찾아오지 얘도 여기있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VLOOKUP 서미프이스0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어떻게 하냐 VLOOKUP 할때자 보세요 이제 이걸 따라야 돼 함수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화살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칸 가서 콤마 쓰고, 표 여기로 왔어. 요 여기를 딱 찍어. 예? 찍었어. 그 다음에, 쉬프트 컨트롤 화살표 아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그 다음에 F4. 탐색 범위를 쳤으면 F4. 콤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끝에는 그냥 0. 이네 개를 명한. 이렇게. 알겠어요? 이해 돼요? 여기서 어려운 게 뭐야?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 이 부분을 키보드로 키보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쫙 가서 넘어 가서 오른쪽으로 가 먼저 가되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가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다 그냥 오른쪽 아래쪽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누른 다음에 다 선택한 거야. 그다음에 f4를 누르라고요. 예? f4가 뭐야? 달라달라달라네개 붙이는 거야. 콤마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지금 주황색 표예요 주황색이 주황색이 탐색 범위 여기서 이첫 번째 칸, 두 번째 칸그 숫자가 2라고. 두 번째 칸에 있다는. 0. 자, 이러고 해 보세요. 그다음에 카피스 붙여. 끝. 그러면. 자, 이걸 해 봐요. 여기다가 내가 3이라고 써 봐. 3. 탐색 범위가 두 칸짜리인데 3을 써. 이렇게. 여기 세 번째 칸을 가져와,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없다고, 불러올 수가 없다고 나와, 레퍼런스. 불러올 수가 없지. 두 개짜리에서 어떻게 세 개를, 세 개, 세 번째 칸을 불러와. 못 불러오죠? 이를 써볼까? 이를 쓰면 불러와. 너구리가 와, 그냥. 첫 번째 칸에 있는 놈은 너구리야. 알겠어요? 그 표에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냐? 너구리라고 써있는 그 줄에 몇 번째 칸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냐? 이 이야기야. 내 얘기를 좀 늘려볼게요. 하나, 둘. 늘렸어. 그러면 탐색 범위는 이미 입력한 거기서, 자, 탐색 범위는 같이 늘어나요. 이렇게. L15까지 늘어나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몇 번째 칸이 돼야 돼? 우리가 불러온. 여기서 두 번째 칸 불러오니까 여기 불러온 거야. 0을 불러왔죠? 뭐야, 알겠어요? 우리가 시계다 2라고 써놨잖아. 그럼 이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오른쪽으로 늘어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간격이 네 칸짜리로 바뀌었어 두 바뀌었다고 근데 두 번째 거를 불러오라니까 0을 불러오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정확히 사가 돼야 돼 이렇게. 알겠어요 학생들이 자주 틀려 이거를 탐색 범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 a 칩도 시작했다고 해봐 분명히 그 안에 너구리는 있긴 있으나 너구리를 찾을 수가 없어 왜이 함수는 맨. 이 탐색 범위의 맨 왼쪽 줄을 뒤져요. 맨 왼쪽 줄에서 너구리를 찾으라는 함수야. 탐색 범위 탐색 범위가 뭐로 돼 있어? 여기 보면 H부터 뒤지라고 그랬죠. 탐색 범위가 농심을 포함해 버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H 여기 첫 번째 칸이잖아요. 여기서 너구리 뒤지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러가 나와 NA 저게 찾아도 너구리가 없습니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칸에 당연히 너구리가 없죠. 탐호 찾아 그래서. 다못 찾고 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이 그래. 무조건 탐색 범위라고 돼 있으면 탐색 범위의 맨 왼쪽 첫 번째 줄에서 찾다가 없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탐색 범위를 입력할 때는 내가 처음 찾고자 하는 이놈이 있는 그 칸을 시작점으로 해서 입력을 해야 돼. 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회다가왜 틀렸는지 만약에 혼자서 찾는다 그러면 인터넷도 없는 데서 있으면 하루 종일 해도 그 답을 못 찾아요 계속 틀려왜 틀리지 인터넷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본다고 네이버에 물어봐서 VLOOKUP 식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다시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탐색 범위 입력이야 가장 어려운 게 VLOOKUP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탐색 범위를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에러가 나와 또 하나는 이거는 두 칸짜리니까 쉽죠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것들은 20, 왼쪽에서부터 20칸이 있어. 열열이 10, 30칸이 있어. 이런 데서 15번째 값을 불러와야 돼. 그런 게 골치 아픈 거야. 자, 이거를 입력하래. VLOOKUP은 네개를 입력하는데 사실은 세개를 입력하는 거예요. 왜그냥맨 뒤에 있는 0은 그냥 그냥 항상 우리는 0을 입력할 거니까 자동으로 0을 쓰는 거고 세개가 중요한데 맨 처음에 뭘 찾을래. 너구리를 입력하고 두 번째 탐색 범위. 요 표를 입력해서 이 표에 전체 표 내가 입력한 이 표에 몇 번째 값을 불러올 거냐 그 숫자를 입력하고 요거예요 알겠죠? 탐색 범위네 그리고 아까에서 제일 중요한 거이 탐색 범위가 마구잡이로 막 그냥 넣는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탐색 범위의 맨 왼쪽에 내가 찾는 그놈이 있어야 된다고 탐색 범위의 출발점에 그 왼쪽 줄 위아래를 뒤으면 내가 찾는 그놈이 나오는 거를 탐색 범위 입력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